안녕하세요 신토부리 먹거리 tv 입니다. 산이나 들로 여행하시다 보면 꽃을 자주 보시게 될겁니다. 이중에서 나물이나 약재로 이용하실 수 있는 70여가지의 식물들의 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들나물이나 산나물을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걸로 기대됩니다. 자 출발하겠습니다.